어설교 전에 제 책에 대한 광고를 잠깐도 해야죠. 아, 어, 뭐 잘쓴 책은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기대는 뭐 문체라든지, 그저나 뭐 어, 어떤 문학적인 것에 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보지 마십시오. 아마 좀 실망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고백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쓸 때에 그 책에 쓰여진 내용들은 제가 20대 때서부터 계속 고민했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놨습니다. 어,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서 신앙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고뇌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정리하기 위해 때누른 5년이라는 시간을 투쟁해야 했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뒤지고 신학서적을 뒤지고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씩 아 이것이구나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어, 그냥 지성으로 정리해놓은 건 아닙니다. 어, 제가 몸으로 실천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깨어져보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을 그리고 감히 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성례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확신 주시고 인치시고 또 보증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성도가 아 성도가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한테 제 책을 권해줬다 그니다 어둠 속에서 찾은 길 하면서 상하권을 딱어 줬는데 그 사람은 전자책이외에는잘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뭐경건서적은 아예 안 보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제 책을 읽기 시작하더니 손에서 책을 놓지 않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근데그 예. 그 양반이 한참 책을 한반 이상 읽길래 오, 당신이 웬일이야? 그런 책을 다 보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뜸 한다는 얘가이 말을 한 마디 던지더랍니다. 이책 되게 무섭던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이러다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이목사님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고. 책을 다 읽고서 이목사님 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찾아까지 왔을 때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신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는가.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는가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쓴 책은 아닙니다. 가볍게 보일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가볍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써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무게감 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로 저는 교회와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저는 책을 읽을 때도 어,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기억력을 기대하시면 좀안 되시는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 항상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핵심에 대해서 또는 원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많이 읽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책을 읽고 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책을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내용은 잘 잊어먹는데요. 원리는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원리를 잘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제가 읽었던 책들과의 원리를 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에 대한 은사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 신앙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이,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저는 항상 그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를 정의할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무리들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를 또 다르게 하나 정의를 해볼까요? 교회를 정의한다면 예배를 위해 부른받은 공동체라고 또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물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본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서 구원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미안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정의, 즉 어,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에 관한 소위 기능적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 정의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등한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뭐 어디 놀러간다 하게 되면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리고 뭐 어떤 모임을 갖는다 할을 때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데 정작 예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따분해하고 가장 거슬려하고 아, 또 예배예요? 그럼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뭐 문화예방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방하게 되면 예배는 꼭 하죠. 그럼 사람들은 예배할 때는 밖에서 막 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때서야 우르르 들어옵니다. 예배가 마치 뭐처럼 여겨지죠? 옵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주 골칫덩어리 그거, 그거 없이 곧바로 진행하면 좋은데 예배 안 하고 하게 되면 누군가가 정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설교는 짧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예배는 그냥 옵션이에요.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죠. 골칫덩어리. 마치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배는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뭐꼭 행사를 할때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지루하게 앉아있죠.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시간을 봅니다. 목사는 오늘 시간이 너무 기네요.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어, 뭐,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길면 앞자리에 앉아서 막 이런답니다 <웃음> 목사님 30분 지났어요 20분 지났어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가장 본질이 뭔지 모르니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위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국교회에서 수도 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심장입니다 심장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심장이 썩어있는 상태에서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는 이상한 괴물단지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썩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음란한 한 여자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여자로 평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어, 이 여인이 동네에서 워낙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다닐 때 물을 뜨러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낯뜨거우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다닐 때한 정오 시간대에 대서그 여자가 물을 뜨러 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오 때 이제 물을 뜨러 왔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이런 삶을 살수 없는 것에 관해서 별로 즐거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자기 신세에 대해서 한탄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을 장황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설명 않겠습니다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좀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처음엔 물을 달라고 그러시더니 내가 물 줄게 그래요. 처음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은 마치 물이 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졌지만 그 다음에는 정작 물이 필요한 건 너야. 라고 예수님이 입장을 바꿔나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남들 눈치 봐가면서 정말 오기 싫은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화죠 우리는 여기서 어, 우리 인생의 묵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인생의 문제가 환경과 물질의 문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가 정말 기분 나쁘지만 내가 여기 물을 떠먹으러 와야 되는 건내 환경의 문제야 주변 사람들의 문제야 저 인간들이 나를 저렇게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진단을 잘못하죠. 저는 오늘날 저는 인생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요. 진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교육 당시 종교교육을 하게 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져 된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수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어떤 특정한 문제들과 똑같은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말다툼을 합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죠? 관점의 문제거든요 신앙의 문제거든요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하고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이 뜨거운 이 시간에 내가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왜 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든 뭐하든 그걸 상관하며 따가운 눈초리를 보는 저런 인간들을 꼴보이 시어서 내가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를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따가운 눈초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여인은 자기의 욕구가 더 채워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환경만 바뀌면 나는 굳이 이렇게 불편한 시간에 물들어올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가 욕구 불만의 문제,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의 문제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하심으로써 욕구의 문제는 환계의 문제는 아무리 개선돼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가고 찾아왔다가 가고 그럽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 목사님 드디어 제가 찾던 교회를 찾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목말랐던 설교를 듣게 됐고요 세상에 이런,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전 처음엔 믿었습니다 야, 정말 정말 칭찬해 주는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뭐 불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좋았다면서요 근데 하는 얘기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처음 왔을때 은혜가 되는데 지금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왜안 될까요? 목사님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딴 사람도 다 은혜야 된대요. 성도님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문제를 환기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철학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물론과 관념론과 유신론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관념론은 여러분 뭐로 제, 그 문제를 해석, 해석, 해석하는지 해석 아십니까 다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관념론자들의 특징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환경이 바뀌어야 돼 주변만 바뀌면 다돼 그럼 유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야로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 문제 생기면 대부분 아내가 문제야 남편의 문제야 자식의 문제야 돈이 문제야 환경의 문제야 그러지 않습니까 재밌는게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교회선중등배들도 이런 얘기예요 뭐 환경 탓하면 어 저거 유물론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웃음>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과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소용없다라고 한이 물은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차적으로는 야곱의 우물에 있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더 분명한 건 너의 욕구, 네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욕망이야 그거 아무리 채워져도 소용없어 너는 아마 그거 채워져도 지옥 같다고 얘기할걸?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하지 않다고 얘기할걸? 아무리 주변 아니 실제로 이 여자는 남자를 다섯 명이나 바꿨는데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여전히 없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그녀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녀 스스로 그럽니다. 예배라는 이슈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는 바로 예제, 예배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물좀 마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가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어, 어디니까 어,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어, 다른 장소에서 예배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넌 예배의 본질이 뭔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본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 의 본질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야. 넌 예배 의 본질, 소위 원리. 제가 설론에서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본질, 원리. 핵심. 근데 이 여인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간혹가가 어떤 성도 저한테 이런 그 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전화로도 오고 이메일로도 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뭐 질의 문답난 그걸 없애까는 생각도 있어요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근데 계속 와요 근데 주로 질문이 뭐냐면 이런 교회 다녀도 됩니까? 아,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본질과 핵심을 놓친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당신 예배를 왜 하는데요? 당신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좋은 예배 그리고 좋은 설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어, 좋은 설교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나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좋은 설교, 좋은 예배 많이 찾아다니면서 좋은 성도를 별못 봤어요. 제가 이제 이런 제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어 저는 좋은 목사님 찾아서 왔어요. 어전 좋은 성도를 찾고 있는데. <웃음> 자기네들이 좋은 성도가 되질 생각하지 않고 좋은 목사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딜레마죠. 딜레마예요. 서로 좋은 사람 찾는데 서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질 않는 그 있다는 것이 문제죠.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여인처럼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예배 장소에만 집착한 신앙생활하고 을 있습니다. 형식, 틀, 모양.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는 어디서 예배했는가 또는 얼마나 자주 예배했는가. 우리는 이런 것,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작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드렸는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되게 예배했는가 루터가 종교 교육의 핵심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라 저는 근데 오늘날 이것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허수아비 갖고허개비같이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왓 이곳에 관심이 없고 예배의 하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가? 우리 이런 거에 주로 관심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좀더 세련될까? 어떻게 해야 좀더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 우리 이 어떻게 문제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배를 한다는 사람들이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관심이없고 장소만 탓합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여인처럼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단절되어 있고 다 깨져버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질 않으니까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랐어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해소되어져야 정상입니다 난 저거 있어도구만 없어도구만이야 내가 왜 옛날에 저걸, 저거에 그렇게 집착했지? 내가 왜 저것을 그토록 갖고 싶어 했지? 점점 그리스도로만 만족해지고 점점 내 마음이 그래, 저건 본질적인 게 아니야. 난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멘이고 만사오케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수도 없이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예배 거기다가 보너스로 수련회, 뭐 사경회 이런 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쾌락에 목마르고 난 여전히 재물에 목마르고 여전 나는 성공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 하나님과 관계? 다 깨지죠. 이유과의 관계?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죠. 나저 인간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애인 뺏겼거든요. 아, 남자도 이거 무섭거든요. 네.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세상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다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다 깨져버리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문제에 관해 누가 해결해 줄수 있죠? 산에 올라와서 돌을 닦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수양을 하겠습니까? 그거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안 된다는 것이 이미 역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왓, 다시 말해서 예배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뭘 예배하죠? 우리는 도대체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라죠? 이 답이 쉽게 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답 쉽게 찾죠? 저이답 하나 찾는데 5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랬어요 답을 너무 쉽게 찾으니까 우습게 보이죠 그런데 이답 하나 찾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안간힘을 썼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답을 쉽게 찾는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뻔한 답 같은데 그 뻔한 것이 뻔하지 않다는 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검도를 제대로 못하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아, 굉장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검도에서 죽도 들고 머리 하나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뻔하죠 뭐 머리 때리는데 그냥 때리면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 때리는 거 이거 하나가요 검도에서는 일평생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단순할수록 깊이가 더 깊다는 거 아십니까? 검도에서는요 동작이 많지가 않아요 머리 때리고 그리고 좌우 머리 때리고 허리 때리고 손목 때리고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모든 일을 다해요 모든 싸움을 다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기피를 하면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피를 모르니까 예배의 기피를 모르니까 예배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전령에게 영향을 끼친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일 뿐이죠. 형식.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듣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의식 없이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되게 예배하고픈 그 열망, 그 목마름, 그 갈증 열망 이거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는 사람 예배를 잘드이든지못드이든지 당신이 무슨 얘기하든 나는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여전히 은혜 못 받더라고요 간혹가다 사람도 이렇습니다 넉넉히 있으면 언젠간 은혜 받겠지 그게 예정론 아니야? 틀렸습니다 그건 운명론입니다 사람들은 예정론과 운명론을 잘 구분할 줄 몰라요 그걸 우리는 스토아파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철학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픈 그 열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관심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열매,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때가 이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샤킹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연처럼 이, 이, 이,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 이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교회론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에 이 교회에서 이, 어, 예배론을 어, 어, 수련을 제가 한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어, 굉장히 은혜받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과 거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해야 되면 별로 건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예, 이 교회론을 준비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라는 주제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기존 교회에서 구원에 관해서 들은 건 자,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5년 넘게 책이란 책은 다 뒤지면서 읽었습니다. 아미니안적인 책부터 시작해서 카이비니스 책부터 시작해서 다 읽어 봤어요. 그런 가운데 아, 우리가 이제껏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럼 예배가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 요 왜냐하면 구원 받은 자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물론 뭐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뭐 널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에게 구원을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에 그, 어, 교리 가르치는 그 교재가 있는데요 그교재 제1과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2과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3과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를 정한 이유는 구원은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이며 예배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는 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정말 열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 때문에 저희 교회는 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지느냐 예배자가 되면 알아서 움직여집니다 예배자가 안 되니까 교회 예배자들이 없으니까 뭔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들이 되면 그들은 유기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저희 교회부수의 모임이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사실 예배를 더 예배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타입하는 교회는 이미 심장을 잃은 교회 영혼을 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규정하는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을 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수단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어,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종속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구원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됐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나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더 궁극적인 목적 밑에 있는 하위 목적입니다. 궁극적 목적이 성취가 안 됐다고 한다면 하위 목적은 성취가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어찌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가짜죠. 가짜예요. 그걸 매튜 미드는 올머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본분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란 여러분이 저보다 더잘 더 알고 계신 것처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Worship. Worship 이게 w o r s h 와 worship을 그 합성한 단어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약간 피상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헬라우로 프로스케네오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적 봉사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선 제사장적 봉사와 자기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가 없다면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건 아직 예배자라고 얘기하기는좀 곤란하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예배당에서 는 공적 예배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 공적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배자구나. 여러분 공적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예배의 관계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적 예배가 없으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 중에서 11조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안 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이라고 이걸 인정할 수 있죠. 주의를 제대로 성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삶이 예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저는 위선이라고 봐요. 12조 그거 몇푼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남아 나, 나, 나머지 모든 돈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상징적 고백이죠 상징적 고백을 통해서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공적 예배는 삶의 전체를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재물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공적 예배가 하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 생각, 철학, 감정 등이 박살나게 될때 매주마다 이게 박살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뭔가 안 좋아졌습니다. 또는 부부관계가 뭔가 안 좋아졌습니다. 막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설교 시간에 내 고집이 이게 꺾여야 되는데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고 있다가 말씀을 들어서 빵 꺾여야 됐을 때 집에 들어와서 여보 미안해 친구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고 자존심을 꺾고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될때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바삭 부서지게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손에는 피가 묻어야만 합니다 회중들의 피좀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회중들의 피를 자기 손에 묻히기 싫어합니다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고 박수받에 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회중들의 피를 자기 손에 묻히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는 회중들의 피를 내 손에 묻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피값을 설교자의 손에서 다시 찾겠죠 설교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들은 안 죽으려고 합니다 회중들은 기분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합니다 회중들은 귀에 달콤한 소리, 위로받는 소리 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설교자는 아닙니다 당신은 죽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고집 당신이 경험 당신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과감하게 쇠몽둥이로 깨부셔서 피가 터지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쇠몽둥이와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진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경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바드가 뭐라 했죠? 경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이 비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하고 어떻게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에덴으로 만들 수있냐 말이에요. 예배는 영적예배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이 비틀어지고 그리고 가이 떠지고 그리고 철저히 피가 튀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여러분들 헌금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진짜 원하는 것은 깨어진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지고 목이 끊어지고 각이 떠진그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밝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밝게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 교인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초창기에 물론 우리 개성도 순종 굉장히 잘하는데 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다투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애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애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달라는 거다해줘면 애들이 행복해하는데 굳이 애들이 예배 잘못 드린다고 매를 들고 고집 부린다고 또 매를 들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지 아세요?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애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들이 해달라는 거다해줘요 게임기 짓고 있으면 게임기 짓고 있는 걸 야단 못 쳐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게임기로 시작했다가 닌텐도 조그만 닌텐도인가요? 저는 게임기를 아예 모르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하던 애들 스마트폰 사다니까 스마트폰 또 사주고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요? 해이 PC로 이제 그 비디오 게임을 하고 PC로 비디오 게임하다가 이 화면도 조그만다고 뭐 50인치 뭐 그런 거로 막 양쪽에 넣어서 막 멀티플렉스하게 막 그렇게 막 그래서 애가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애들이 막 게임을 하다가 잠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거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얘가 게임에 중독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잔대요. 어쩌다 한번 그 딸이 엄마 따라서 왔어요. 엄마 따라서 왔는데 머리가 떡이 돼서 왔어요.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졸려가지고 억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건내 방식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애가 필요로 하는 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애가 뭐가 필요해? 어 필요해. 그럼 알았어. 줄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잘안 줘요. 필요해도 줄만한 것만 줘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자녀 를 양육하면서 이랬습니다. 아빠 뭐 사줘요. 그러면 은 어, 너 생일 언제지? 생일 언제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생일 때까지 기다려요. 거의 한 8개월 9개월을 기다려요. 근데 제가 이 점을 먹을까 봐 스마트폰에 표시해놔요. 왜냐하면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되면 그걸 꼭사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졸르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가 사 준다고 그랬지. 또 다시 말내지 마. 네. 그건 다시는 말안 꺼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인내하는 법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한테 뭐빵 같은 거뭐 마시는 거뭐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꼭 홀수로 사 가지고 옵니다. 싸우라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서로 나눠 먹는 법, 서로 양보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저는 그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풍요로워지니까 아이들을 자꾸 어떻게 하죠?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애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 방식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지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 저는 여기 딱 가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 정말 천국되게 만들기를 여러분 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 원래 개척 전에 머리 새까맸습니다 염색한 것처럼 새까맸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한 6년, 7년 되니까 아, 멋있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염색을 막 시켜주세요 네. 어려 보이니까 안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저하고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교회를 잘해 보자는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근데 저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말씀 앞에 깨어지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의 목이 끊어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부서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하나님 나라 경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가르친 것처럼 주일을 비롯한 모든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주일 예배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도록. 이제물이 뭐죠? Sacrifice. 희생이거든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자기 죽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안락하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죠 내가 희생해야죠. 오늘날 가정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편하게 때요 서로 편하게 대요. 어, 이 편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피해를 좀 입었었잖아요. 맨날 옛날에 우리 그 TV 이번 리모컨 없이 괘짝 TV, 흑백 TV 있었던 때. 꼭 저보고 채널 돌리래요. 저보고.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왜, 왜 저만 시켜요? 왜 저만 시키냐고요 막 그랬더니 어, 너 시키려고 났어 그런 거예요. 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서로 편하려고 막내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우리의 가장 악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편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편하면 편할수록 조그만 불편함에 잔인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요, 어, 윗, 윗집이 조금 시끄러워지면 칼도 골라갑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윗집에서 좀 시끄럽게 군다고 문을 두들겼는데. 이제 나오니까 칼 들고 따라가고 한 사람 도망가고 칼부리 나서 한 사람 죽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더 불편한 것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한 1km 정도는 다 걸어 당연히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요즘 그렇지 않죠. 불편한 걸못 참아요. 막 짜증을 내죠. 옛날같 같으면 화를 내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런 여자에 나타나죠? 어떤 여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요. 버스 운영수가 버스를 딱 몰고 와다가딱 서서는 소리가 나잖아요. 끽 소리하는 걸 짜증난다고 기다렸다가 그냥 버스 문딱 열리니까 여자가 망치 들고서 버스 운영수로 가격을 한 거예요. 불편한 걸못 참아요. 거슬리는 걸못 참아요. 왜 그러죠? 죽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죽는 법을. 성경 우리에게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편한 거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청구이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희생할 때 청구이 됩니다. 서로 서비스해달라? 서로 편안하게 해달라? 서로 나에게 맞춰달라? 아니요. 정반대로 가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뭘 어떻게 맞출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맞출까요? 어떻게 희생을 할까요? 예배자라는 건 소위 제물되는 것이거든요. Sacrifice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했던 이 영적 예배에 대한 구약의 중요성을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어야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재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눈먼 거 뼈는 거 저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만족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만족했겠지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내가 오늘 만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 영적 예배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와나님이 호하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이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여러분 이건 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두심이라고 하는 그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피조된 존재죠. 우리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두셨을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하게 하기 위해서요. 경작하기 위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와에게자 아름답지 자 재밌게 놀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저희 소명지로 딱 보내십니다. 교회는 소명지입니다. 이 에덴은 소명지입니다. 그소명지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경작해 나는 너를 이걸 위해서 창조했어라고 외는 겁니다. 우리 뭘 위해서 창조 받았는지에 대한 정체성 고민 안 되십니까? 난왜 살지? 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했지? 난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풀어놓으시고 경작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만 은 관심을 가져보면 그것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에덴 동산이죠. 여기서 경작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뭐라 했죠? 아바드, 그렇죠? 아바드 예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주로 제사장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다아바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모위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로도 통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방금 본 창세기 본문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에덴, 모임, 모임은 모임 에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세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요 가만히 못 있어요. 저는 제가 부교자 생활하면서, 아니, 부교적 생활 이전에 청년때서부터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면 항상 이런 습관 같은 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부족한 부분 보면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부족하게 된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도,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하는 얘기가 되게 부지런한 전도사 같다고 저는 별로 부지런하지 않거든요. 부지런하지 않은데 이게 속이 타서 못 견디기는 거예요. 저거 저런데 왜 저거에 헌신하지 않지? 여러분 제가 왜 한국교회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되게 웃기죠. 제가 개척하는데 두명 놓고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웃음> 남들 너나 잘하라 그래. 지금 교인 두명안 쳐놓고. 근데 제가 초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두명안 쳐놓고 설교하는데요. 한 명은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러 설교를 들어요. 또한 명은 항상 이렇게 약간 우울해요. 그러니까 방에서처음에개척국 시작했거든요. 설국다끝한국음에서한어에서한국한국한국서한서한국했는데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는한국교회 한국에서 한국에한국교회가 걱정인지 모르겠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서한국서한에서한에서한에한국한국한국 그게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임무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라는 주명한 아주 엄중한 소명을 갖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영적 예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도록 돕기 위해 이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꾸서 얘기한다면 공적예배가 붕괴되어지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삶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는 게 예배자로 사는 건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공적예배에서 깨어짐이 없는데 공적예배에서 내가 박살람이 없는데 공적예배에서 내가 죽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보험과 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 예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설교자의 손을 통해 필요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아갑니다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토록 중요한 예배가 애물단지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정치성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예배는 하나님 나라 경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한 것처럼 장소로서의 예배 또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예배 또는 종교적 형식으로서의 예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 오늘 좋은 얘기 들었어. 어, 오늘 좋은 가르침 들었지. 그리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것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좋은 설교를 찾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그 좋은 설교 들어서 자기의 삶에 아무런 적용도 안할 건데. 그러면서 맨날 나쁜 설교를 탓해요. 나쁜 설교를 들으나 좋은 설교를 들으나 여전히 나쁜 인간들이. 아니 왜 좋은 설교를 찾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설교 찾아다니면서 좋은 설교자를 타락시켜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아마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교회의 정체성 이 부분에 서 우리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예배하는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가저 산에서 예배하는가 에덴교에서 예배하는가 회복의 교회에서 예배하는가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죠? 정작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회중들은 파울의 경고처럼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죠. 예. 그래서 인터넷 자꾸 뒤지는 거예요. 자꾸 뒤지는 거예요. 요즘 목회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하도 많이 뒤지니까. 어, 우리, 어, 그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한거 가지고서 재설교를 자꾸 반박을 해요. 와, 와. 저는 제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논쟁이 가능하고 제가 입증이 가능하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면 도대체 뭘 듣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가 가려워서 이게 가려워서 이게 가렵다는 거그 얘기잖아요. 가려운 거 나는 이 설교 들으면 찔리는데 저 설교는 이 설교와 틀렸다고 얘기해주니까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딱 찾고 나면 아유 내용은 평안해, 그죠 그러면서 자꾸 인터넷 뒤지는 거죠. 살고 싶어서 뒤지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어서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는 건 많은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고민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으면 고민해야만 합니다. 전 변화도 안 되는데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우리 집 우리 교회서는 에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 여기서는 제가 말을 자꾸 순화해요. 변화가 되기 위해 예배당에 오는 거든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예배당에 오는 거 거든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저는요. 정말 황무지 같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풍요 속의 빈곤이죠 저는요 빈곤 속의 풍요를 경험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설교 걷지도 않은 죄송합니다. 설교 걷지다않 설교를 듣다가 저거구나 한 단어 건지는 거예요 한 단어 설교에서 한 단어 딱 건지면 그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손등에 써요 왜 손등에 쓰냐고요? 잘 지어지니까요 손바닥에 쓰면 손등에 쓰면 더잘 보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또는 한달 내내 그 단어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저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찾으면 보물을 찾은 것 같아요 마치 밭에 감추린 보 와, 그, 그, 그 구절은 요 정말 가슴이 찡해 오는 구절이죠 이 밭에 감추린 보화 하나를 딱 발견 안 하면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더라도 누구한테 미움을 사더라도 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설교는 많이 듣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육을 따로 스승을 너무, 너무 많이 두죠. 사랑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그 예배란,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적 예배 아무리 잘 참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 예배자예요 왜 예배자죠? 전예배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예배자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내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그리스도를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된것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님이더 발전하는 것, 그게 예배자죠. 그게 예배자죠.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되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십자가예요. 십자가. 처참하게 죽어야만 하면 십자가. 각이 떠져야만 하는 십자가. 저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십자가가 아니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희생 날마다 십자가의 삶 교회란 이, 이 삶의 부른받은 자들이며 이 소명을 떠나서는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소명을 바르게 찾았을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요? 목사 안 되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하고 되고 나서 보니까요 행복하더라고요 아, 나 이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나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렇다 해서 제가 재미있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15년이 넘게 지금 목회를 하는데요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요, 너무 괴롭고요. 그리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미워서 이렇게 설교한 거 아닌데 그 사람은 나 보고 하는 이게 제 설교가 참 희한해요. 전 설교하면요, 꼭다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그래요. 목사님 저 보고 하는 소리였죠. 무슨 뭐 무슨 얘기가요? 아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가 성도님하고 속사정 다 나와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얘기했는데요? 이런 얘기했잖아 집안사정이 그렇군요. 그럼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교도 시대 때 흔하게 나타났던 일이에요. 설교를 하면요. 회중 속에서 일어나는,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강단에서 설교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자매가, 맨날 앞쪽에 앉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가 설교 딱 듣, 듣다가 갑자기 턱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 얘가 뭐또 놀랐구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설교 를 제가 막 하면 이 아이 아이가 속여서 근데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면 제가 설교 때꼭 그런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 근데 이건 이거 아닌가? 이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턱이 뚝 떨어져요. 근데 그게 매주마다 일어난대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그게 강단의 신비예요 그게 강단의 영광이에요 아마 이, 여기 강단에서도 아마 수도 없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놀라는 것을 끝나면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요 괴로우니까 근데 괴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피를 제 손에 묻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볼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단 앞에 서면 너손좀 펴봐 너피 묻었어? 너 회중들의 그 회중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어? 너 회중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중들에게 칭찬 받으려고, 회중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너 재물 회중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대로 너 목회하고 설교했어라고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때 떳떳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는요, 어떤 거냐면, 상호 한쪽이 죽지 않으면 한쪽이 죽이는 관계. 요 무서운 관계죠.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하고 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휘필드의 집안까지 찾아들어서, 숙소까지 찾아들어서, 테러를 벌인 적도 있어요. 곤봉으로막 때려가지고. 살려, 살려주세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어느 시대든지 설교자들이 걸어야 되는 길이죠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소명을 따라서 살때 행복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점점 더 뭔가 부족하다라고 처음에는 2%가 부족한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남자가 2%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남자가 만났더니 4%가 부족해요 세 번째 남자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8%가 부족해요 네 번째 남자, 남자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40%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80%가 부족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경작자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살라고 창조한 거야. 예배자로 살라고 창조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창조한 거야. 근데 네가 창조한 그 본래의 목적에서 위배된 삶을 살아가며 네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대 우리는 비로소 그 공허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예배승리해야만 합니다. 영원히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왜 나는 항상 목마르지 목마르지 내가 수도 없이 이렇게 좋은 설교를 매주마다 강단했는데왜 나는 목마른 거야? 목마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즐기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에 각이 떠지고 설교에 여러분들의 목이 끊어지고 설교에 여러분들이 죽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비로소 목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부격자 생활을 하면서 또는 지금 단임, 단임 목사로 지금 15년 넘게 목회하면서 보게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 난 이걸 위해서 부른받았구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수도 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경작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사에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런 현상에 나타납니다. 오직 여와를 호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목마름의 원인은 여와를 호 악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공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이유는 예배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만은 아닙니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행복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큰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목마르지 않는 물과 관련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본문입니다. 아까는 요한복음 4장이지만 지금 저는 요한복음 7장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인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고 다시 메모리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저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맥락이 흡사하죠. 흡사합니다. 근데좀더 진일보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의 그반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나를 마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목, 이걸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흘러나온대요. 배가 터진다는 겁니까? 흘러나온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배, 그 배에서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신자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시냐 이게 재미있는 것이 뭐냐 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2장 10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니라. 네가 바로 동산 중앙에서그 생수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주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에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름 정말 좋은 교회죠 이 교회가 이그 캘리포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 물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어 온 땅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이 네.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예배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늦게 된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거기서 생수를 경험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제가 목말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제가 소위 생수의 근원처럼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던그 선언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저는 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목말랐던 사람들이 이제 목마름이 축여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에덴의 경작의 삶을 사는 존재로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현상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수를 맛보게 되자 그녀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8절부터 과 30절까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굉장히 의미 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실 물동이가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생수의 근원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는 목말랐는데 이제는 다른 목마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됐지라 라고 하는 선언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은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목마름이 해갈될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저 인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정말 재앙과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당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복을 받았고 교회에서도 당신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와야만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한, 이 교회 때문에 한국 사회가 더 거룩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탁월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진단이 간단하다고 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설교자가 회중들의 피를 자기 손에 묻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이 교인들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이 회중들의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회중들의 피를 내 손에 묻힐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사실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손에 피를 묻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과 같은 동일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캠퍼스에서 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누가 할래하죠? 제사장이 하나요? 부모가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이삭의 할례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할례를 목사님께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부모가 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힘들고 투정을 부리고 때를 쓰고 앙타를 부린다고 해서 할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며 교훈하고 훈계하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재물이 되도록 양육해야만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공적인 예배만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거룩한 산자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공적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차적인 한국교회의 책임은 목회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피를 손에 묻혀야만 합니다 그 피맛을 본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성도들은 밖에 나와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합당한 제물로 손에 피를 묻히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피를 여러분들의 손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할례를 주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의미하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국 땅에 에덴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소식이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더 강력하게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피를 내 손에 묻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자들의 피를 우리 손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 어, 제사장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옵나이다 아멘